친구 넌 지니 난 몰래 너 사랑해왔어 우리가 아주 어릴 적부터 지니 오지니 내 사랑 넌 지니 난 너무 두려워서 넌 나를 우정 이상한 분이. 기억나니 우리 어린 시절에 언제나 우리 함께였었지. 그 시절 숭수했던 대로. 시마 안 م ر 이 و